자이 성격 분석법에는 자 우리가 이 성격 분석법이라고 우선적으로 지칭을 하게 되게 되면 성격이 뭐냐 <웃음> 물어보자. 우리 심리를 전공한 사람들인데 성격이 과연 뭘까? 이것을 우리는 답을 못하며 우리 정말로 곤란하잖아 성격이 뭘까? 우리,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그렇게 해온 거야 자 그렇지만 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성격은 뭐 여러가지 있다 치더라도 이 성격 속에 성격이 과연, 네. 과연 타고난 것이, 타고난 성격이 있을까? 있겠나? 있어야만이, 뭐 변할까, 이거. 자, 이 변화가 있으면 이것이 성격이, 음? 이 변화된다. 자, 이것을 우리는 부정을 하고 우리가 모든 학문이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간이 아니다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맹점이 자 타고난 성격이 정해져 있다고 풀니까 이 사주가 이거 답이 없는 거야 <웃음> 이게 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사주 이거, 이게 별로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도 이것도 답이 없어 싶은 거야 자 예를 한 들어 보자고 내가 그 뭐고 얼마나,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억수로 순해갖고, 놈 앞에 서른명이 있으면 이야기를 아무도 못했다고. 강의고 뭐고, 뭐 아무것도 못한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완전히 바뀐 거잖아. 그죠? <웃음> 자, 그러면, 이걸 사주에서 풀겠나? 심리에서 풀겠나? 어제 심리에서 풀게 되면, 니네 성격은 직업성격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지? 사주에서 풀게 되면, 내 지금 밖에 부서니까 이건 하나도 안 맞을 거야 이 말이 그죠 안 맞잖아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부족을 하면서 풀게 되는 거다 응? 그러면 성격이라는 것이 뭘까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까 성격 그 사람의 타고난 고유의 고유의? 고유의 성질? 성격이나 뭐 성격이나 품성이나 자 우리가 그렇게 이제 황당한 답 하지 말고 이제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인간의 두뇌다 몸이 뭐이 성격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제 자 그래서 일단 인간의 두뇌다 자 그러면 이 두뇌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야 그제 성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는 행동적으로 우리가 옮기는 것이다. 그제 자기가 고유의 특성이겠지. 그런데 고유의 특성이 너는 뭐라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두뇌 속에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두뇌 속에 우리가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 성격 두뇌 속에 두뇌의 구성에는 이 성격의 구성요소가 있는 거야 구성요소 성격이 가지고 있는 이런 구성요소들이 성격을 우리가 자주지하는 통제하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성이 우리는 어떻게 크게 세 가지로 있다는 거다 자 하나는 우리는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다 근본적인 특성이다 이거의 행동은 우리는 이 두뇌라는 것은 나중에 전부 다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이 행동에는 우리가 뭐 내면적인식도, 우리가 잘하는 행동도 있고 못하는 행동도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이건 자유구이가 타고난 이 특성 근본적으로 가는 거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적성이라는 것이 있어자기가 특성과 우리는 적성과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으로 하게 되는 이런 심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마음이라 되게 되요. 마음. 우리가 이야기하는 솔직히 말해서 이 심성이 우리는 마음의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작용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한번 보자. 내가 근본이 성질이 팍팍하게 되게 되면 내가 본성이 작용할 때는 팍팍하게 나오겠지 그지 자그 다음에 내특성이라면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재미나는 거는 내가 행동으로 옮길 것이고 재미없는 걸 행동 안 옮길 것이고 그렇지? 그러면 이 심성은 우리가 아중게 5성의 근본 속에 드는 심성하고는 달라요 자이 마음은 어떻게 내가 마음에 내키야 할까? 이거, 막 떠밀리서 하든지 마음이 내키서 하든지 이 성격으로 우리는 행동을 옮기게 되는 것은 이세 가지가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야 아니요? 자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본성이 안 맞으면 안할 것이고 그지? 내 적성이 맞지도 않으면 안할 것이고 내 마음에 내키지도 않으면 안할 것이다 이 말이야 행동은 그러면 이것이 복합적으로 막 적용하는데 니는 뭐다 니는 뭐다 이런 식으로 다하는 거는 100% 틀린 거잖아 논리상으로 그러면 지금 심리학에서도 이 가정 자체가, 이론을 풀어가는 근본 자체가 완전히 100% 이거, 응? 누구 말든 본성하고 적성하고 어떻게 되냐? 본성? 이거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 성질이고, 적성은 내가 잘하는 것이니까 다르지. 잘하는 것이니 내가 잘하는 것도 타고나는 거 아니야? 그걸 그래, 타고나지. 그렇게 이것이 전부 이거는 점점 타고난 거야. 어, 다 타고 난 거야. 좋아하는 것도 환경이 좀 지배를 하지. 그렇 마음이라는 게 좋아하는 거다.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거는 자기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어떻게 잠재적으로 나면 우리는 잠재적이라 하지만 잠재적은 아니야. 또, 이게 그세개 중에 가장 타고난게 본성이고. 그렇지.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세개다 전부 다 타고날 때다 가지고 있는 거야. 타고는 세 가지를 다타고 적성과 좋아하는 건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환경에 따르는 것은 다른 이거는 근본적인 특성, 근본 구성요소니까 성격의 근본이에요 어, 이제는 환경에 따라가서 이거는 변화요인이지 변화 요인. 변화 어, 이건 환경은 우리는 변화요인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봐 본성이 바뀌게 되면 본성으로 작용하는 것이 다를 것이고 적성이 있으면 적성으로 하는 것이 다를 것이고, 이 심성에 의해서 변하게 되면 이 변화 요인에 따라서 계속 바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 타고날 때뭐 정해진 지몇 개를 분리해갖고 하는 거, 이 논리를 펴게 되게 되면 원칙상으로 아예 맞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본성을 풀라고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이 우리는 본성은 원래 감각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 본성은 감각 기능이다 행동을 하더라도 감각이 있어야 행동을 거잖아 본성은 그죠 타고난 그타고는 감각 기능을 응. 보면은... 그 조금 있으면 이것이 우리는 오성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가르쳐 줄라 지금부터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주기를 알아야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내가 지금 자꾸 설명하는 거야 자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각적 특성 그러면 적성은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재능적 특성이다 이거는 이거는 감각적 특성이고 자 이거는 감각적 특성이고 이거는 우리는 재능적 특성이다 자이 심성은 자기가 마음이 내키니까 실질적으로는 환경적 특성이다 이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진로 상담의 근본이라는 거다 이 자기가 제일 큰본첫 번째 우리가 진로하는 인간이 태어나서 미래 진로를 상담하기 위해서는 이런 재능적 특성 갖고 우리는 진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가 제일 잘하는 재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제일 좋은데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노력도 해야 뭐 자기 과를 가고 공부를 해야만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재능이 있다 해가지고 모든 그 길을 가는 게 아야 니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재능적 특성이 성격을 좌우하지만 은이 재능적 특성이 가장 많은 진로 상담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이 본성이 우리는 어떻게 이 심리적인 성격을 가장 많이 작용을 하게 되고 이 심성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동으로 가장 많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지만은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해본다. 이게 근본이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감각 기능이라 했다 그죠. 그러면 이것서 우리 나중에 이 구성 요소가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분이 풀어가는 가정. 이거는 3 이라는 숫자가 아니고 인간의 두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성을 구성하고 있는 이 오행 이라는 것이다 다섯 가지 구성요소 이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섯 가지라는 것은 우리는 저번에 어떻게 해요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것은 오행 작용론이다 이것이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의 효과를 우리는 풀어내야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상호작용을 풀러가게 되면 오승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될 거잖아 그죠 오승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두뇌가 구성하고 있는 오 다섯 가지 요인과 우리가 본성이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요인은 우리는 다르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성격을 좌우하는 성격을 좌우하는 우리는 이 본성의 구성 구성요소를 우리는 한번 보자 이것을 우리는 오성이라고 한다 다섯 가지다 다섯 가지 인간에게는 이 다섯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상호작용으로 해서 인간의 마음을 변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다섯 가지를 우리는 푸는 거예요 그제? 다섯 가지를 풀어야 되겠죠 이것이 성격의 기본이다 그런데이 성격의 기본을 풀기 위해서는 이 주기가 나중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그리난 거야 자 그러면 성격의 구성요소를 우리는 다섯 가지를 우리는 보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는 겁니다 자 다섯 가지가 있다는 것은 오행 작용 논의를 오행이 상호작용 론을 가지고 있는 거다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상호작용에는 우리는 법칙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저번에 크게 세 가지에 작게 세 가지 그래서 총 아홉 개 됐다 그죠 자 오행의 상호작용에는 자첫 번째 우리는 상생상극론, 그제 두 번째는 상촉상왕론, 세 번째는 상합상충론이라는 것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각각 우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제? 하나는 개별제이고 하나는 우리가 합쳐진 거, 상생설, 상극설, 상생상극 똑같이 밑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상생만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상극만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상생상극을 동시에 하게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상생상극론이 작용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촉상황론이 작용하고, 어떤 때는 상압상충론이 작용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간략하게, 다음에 상세하게 또한번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상생상극론은 어떻게? 24시간 계속 작용. 24시간 계속 작용을 하는 것이다. 24시간 계속 작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장기 같은 거, 그지? 밀대는 자도 우리는 작용을 한다, 그지? 우리가 잠을 자도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24시간 계속 작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촉 상황 론은 어떻게? 일시적인것 일시적인 작용이다. 일시적인 작용. 자, 우리는 분위기라는. 자, 어떤 집단에 가게 되게 되면 와, 내가 뭐 업돼 가고 기분 좋게 막 하는데 어떤 데딱하게 되면 난 죽으러 져 갖고 막 기분도 안 좋고 뭐 하기도 싫고 뭐일탈는그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격분석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요인이다 그 다음에 상압상충도는 어떻게 이것은 상대가 있을 때자 엄마 자 우리 가족의 구성에서 또더보게 되면 아빠하고 친한 자식 엄마하고 친한 자식이 어떤 데 집집에 가면 둘이서 막 나라지 갖고 있다 이만. 무조건 엄마. 엄마 자식도 무조건 엄마 편드는 사람 엄마 편들고 아빠 편들는 아빠 편든다 그죠 엄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아들하고 자식하고 딱 있으면 남편 편드는 사람도 있지만 자식 편드는 무조건 자식 편드는 그지 이것이 상압상충론이다 그러면 이것이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는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이런 환경적 특성에 의해서 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바뀌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런 오행의 이런 작용에 따라서 이런 요인들이 있다 그거는 다음에 또 한번 상세하게 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5성이라 했다. 5성 5가지 우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1번이라고 한다. 시작이 1번이다. 본성 심성 심성을 2번 이성 3번 감성 4번 각성 5번,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다섯 가지 특성이 갖고 있는데, 그런데, 엄마나 이것 때문에, 이 5가만 있으면, 아니, 뭐, 모든 것을 다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다이 이상한, 하는 것은 저가 만들어낸 것 뿐이지, 더 이상 없다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한번 보자. 이 본성은 자기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감각기능이 됐다, 그제? 이것이 전부 다 감각 기능이야. 감각적 기능을,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본성은 자기가 타고날 때 우리 근본을 깔고 있는 것이고, 자, 이것이 우리는 생하게 되게 되면, 내가 이 본성으로 해서 모든 변화에서 자기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생하는 거야. 우리가 생이 상생설이 해갖고 생하면서 생안돼버면 곤란하잖아. 그죠? 자, 내가 내 본성을 딱 깔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나는 이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면 이 생각이 어떻게?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다. 이것이 우리는 심성은, 저기 있는 심성과는 조금 다른 행동이라는 행동. 내가 어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자, <웃음> 뒤에서 뿅망치려갖고 빵 때렸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지만, 이제 열받아서 놀래갖고 벌떡 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바로 반응을 해갖고 막 싸움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다르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심성이 바로 행동이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는거죠그제 자, 행동으로 딱 옮기게 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자, 누구말따라 내가 와갖고 슬쩍 건드렸다. 그런데 내가 막 빰을 한장 팍! 때려버다열받아갖고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하겠노? 때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나? 내가 내가 때린 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약간 그죠? 이것이 잘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판단할 거다 이거. 이판단이다 판단. 어?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성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이 판단이다 판단. 내가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일까?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단계 내가 잘했으면 잘된 대로 하 아, 내가 언젠가는 하면 내가 밤을 한번 때리고 싶은데 이 기회도 해갖고 하면 그 사람은 기분은 엄청나게 좋겠지 그런데 내가 밤을 때려야 될 사람이 아닌데 불구하고 내가 밤을 때리고 나면 어떻게 자기도 화낼 것이고 이거 뭔가 이거 기분도 별로 안 좋을 것이고 그지 후회하기도 하고 그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우리는 감성이라는 거죠 이것이 감성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느끼고 판단하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했을 때그 다음 단계에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는 각성이다. 각성이라는 것은 이머릿 속에 기억을 하는 거야, 기억을. 그러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 그지 이렇게 하니까 기분 좋더라 이렇게 될 거에요 그지 그것을 머리에 인지를 하는 거야 인지 이거는 인지다 인지 이것은 우리는 어때? 감성은 우리는 느낌이겠지 그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지하는 거야 머릿속에 인지를 해 놓으면 어떻게 다음에 내가 머릿속에 각인을 딱 시켜 놓게 되면 다음에 우리내 본성은 어떻게 그때부터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습성이라는 것이다, 그제 이것이 바뀌어 가는 거야. 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이 습성신리를 통해서 우리는 숫자를 푸는 거야. 이? 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타고난 것이 이게 가만 있으면 괜찮은데 안 가만 아니 데 계속 바뀐다 이 말이야, 그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극에 의해서 계속 바뀌는데 지금 있는 것만 계산해도 우리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옛날 것, 타고난 것만 이것이 바로 우리는 내면 심리의 근본이야 그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는 행동 심리의 근본이다 이것이 바로 습성 심리 자 인간이 이두 개의 가정은 우리는 변화 요인이다 그제. 이거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변화 요인들을 우리 푸는데 이본성은 인간의 내면 심리고 첫 번째 그러나 뒤에 게 바뀌쁘게 되면 이것이 습성 심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지금 행동하는 것은 행동 심리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이 행동 심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리가, 참 심리가 뭐, 어찌, 점이나 뭐, 다름없지 않는지 안 쓰고,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는 계속 바뀌는 거야.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간간만 설명을 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면 심리를, 우리 풀때 이것을 우리는 싱크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비 행동이다. b e h a v 자 이것을 우리는 change 변화요인자 이것이 r e a c 이것이 change가 리액션 이것이 우리는 체인지 어? 이 바뀌었나? 이펙트 자 이런식으로 나중에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풀게 되게 되면 심리작용의 방법이 이것으로 바뀌게 되는거예요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동심리만 평가를 하게 되게 되면 아무것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가정은 놔두더라도 이 습성 심리에 의해서 애가 바뀌었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문제다 타고난 것은 이것인데 타고난 것은 이것인데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은 이런 습성 심리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행동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 타고난 것도 그렇고 습성 심리도 그렇다면 야는 타고날 때부터 이것이 계속 그대로 이어지 것이다. 그러면 장애가 아니다는 거다. 이거는 어떻게 해? 이 행동이 좀더과도하고 이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이거는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 그지 그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 코칭을 하든지, 우리는 트레이닝을 시키갖고 너무 급하면 급하지 않고 찬찬하게. 그지 너무 단순하면 좀더 고민을 할 수도 있 사고적 기능을 우리는 부가 시키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우리는 심리 그 트레이닝이고 코칭이라는 거다. 그런데 지금 의 행동만 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를 평가하게 되게 되면 그거는 어? 심리 상담하는 사람 아니면 엄마들의 생각일 뿐이다, 이 말이야. 누구 말 타는 애기를 이렇게 낳았는데, 별나게 낳았는데 행동하는 것은 별나다고 생각하게 되면 이것을 장애라고 여기면 우리는 엄마가 잘못된 거야. 자 지금은 어떻게 아기는 찬찬하게 나아지는데 어떤 상에 벌리 가지고 변화가 있다가 습성이 잘못돼 갖고 야가 개팍해졌다 이럴 때만 우리는 이것을 교정을 하고 치유를 하고 옛날에 잠재이식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각성으로 인해서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꺼집어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 힐링이라는 거다 그렇겠죠 놀이에 맞아야 될거 아니야. 놀이에 맞고, 뭐, 지금 행이니 네 행동이 잘못됐다. 네 공부하는 것도, 엄마가 공부 안 하겠다. 응, 나안놓고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는 엄마의 잘못이잖아. 그치? 공부할 머리를 닦 갖다, 공부 잘하는 머리를 닦 갖다 놔놓고 공부를 못하면, 네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노력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키가지고, 이 습관을 바꿔주는 것이 우리는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것들이, 이것들이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면 안돼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안 간다는 것이다 자 예를 들게 되면 내 본성이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행동으로 하는 데는 일정한 주기를 갖고 가는 거야 이 습성의 변화에 의해서 그럼 이것도 또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심성도 어떻게 이성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 주기 흐름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성 주기 심성 주기 이성주기, 각성주기 이런 것씩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근본이 이 아홉 개 곡순으로부터 이제 풀리게 되니까 이것을 모르면 이거 못 풀잖아. 그런데 그래 모양은 똑같나요? 그렇지 모양은 똑같지. 아홉 개는 모양만 모양은 똑같은데 이 자르는 것이 이 다르겠지. 그것을 지금부터 배워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 아이가 행동이 막 가격하든 순하든 문제를 야기시키든 무조건 우리가 잘못됐다 장애다 이 결함이다 이 질병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행동심리요 이것이 내면심리요 이것이 바로 습성심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숫자 여기서도 숫자 여기서도 숫자로 표출합니다 이건 단지 심리 도구 심리 테스트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는 타고난 사주로부터 숫자를 표출하는 것이고 우리는 섭성심리는 숫자 연산법에서 인간의 두뇌에서 끄집어내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답은 어떻게? 전부 다 숫자로 푸는 거예요 단지 어디서 이 숫자를 가지고 왔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심지 테스트하기는 이것만 백날 테스트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계속 테스트하면 심리도구 백날 해봐야 심리 테스트 백날 해봐야 이것만 갖고는 이건 답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답이 없는 거야. 그러나 단지 이거는 테스트 할수 있겠지. 그지 어떤 방법으로 자기들이 많은 결과라든지 표본을 우린 추출해 갖고 환경에서 설문지 테스트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이 누적된 그런 것은 있겠지. 단지 이것은 행동 심리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그러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거 두 개를 습성 심리와 인간의 내면 심리를 갖고 되는 이런 테스트 갖고 온다는 거다 이 갖고 갖고 우리는 분석하면 우리 쉽잖아 그지 우리는 한 템플 한 개를 없애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씻다가